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쌍봉사 주집 보경스님과 쌍봉사 성김봉사단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멋진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쌍봉사 봉사단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 열무생채, 고추냉이국, 멸치조림 등으로 구성된 반찬 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이 반찬 꾸러미는 지난 지역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독거노인, 80세 이상 어르신 등 51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이들 가구는 쌍봉사 봉사단, 마을이장, 부녀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되었습니다. 쌍봉사 봉사단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해 완성된 반찬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지난 쌍봉사 봉사단은 찾아가는 마을 밥상을 비롯해 어려운 이웃 돕기, 자비의 쌀 나눔, 사랑의 집짓기, 시각장애인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지난 지역 어르신들이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새 힘을 얻고 지역사회의 경로유친 사상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봉사활동이 어르신들의 소중한 삶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의 곁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찬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쌍봉사 보경 스님과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 너무 감사하다. 혼자 살고 있어 매일 음식을 만들어 먹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다양한 반찬을 받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 따뜻한 사연은 쌍봉사 봉사단의 친절함과 넉넉함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들의 행동에서 영감을 얻어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과 자비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